아까 화요보다 맹물맛이 덜 나죠? 어, 이거 무슨 일이세요? 취했어요? 응. 음.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소주를 먹어봤는데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콘텐츠를 기획해주신 분께. 누가 누가 기획하셨어? 너니? <웃음> 형술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그 초록색 병 말고 약간 중류된 거좀 좋아해요. 안동소주 이런 거. 음... 거기 얼음 넣어서 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오늘 <웃음> 드세요. 오늘은 소주 리뷰입니까? 네. 와! 시작부터 이걸 때려? 자, 중류식 소주. 원 스피릿 수식회사 농업회사 법인. 원소주네요? 그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 박재범 씨가. 진짜요? 굉장히 요즘 유명했죠? 굉장히 그 남자의 스킨같이 생겼데요 <웃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소주의 맛이 아니라고 해서 저는 엄청 궁금했거든요 알코올이 22도 네 22도죠 원래 소주가 한 18도? 네 17도 뭐그 정도 하죠 중유식 소주고요 쌀국내산 100%를 썼고 375ml이고 얘는 인터넷에서 팔수 있을 거예요 원래 술은 인터넷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전통주라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먹어봅시다 아 이렇게 지금 소주템 만드니까 굉장히 기분이 새로워요 오. 맛있죠, 아시네요. 근데 오늘 여러 가지를 먹어야 되니까 조금씩만 따라 드릴게요. 야, 이게 둥둥둥둥둥둥둥 하는 생각 좋네요. 향이 어때요? 어. 와! 막걸리 냄새가 나는데요?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그럼 백세주 그런 향이 나는데요? 이게 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쌀의 고소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혀가 길면 안 되니까 먹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씨. 네, 양동희씨. 하나, 둘, 셋, 치열! 어, 아, 우와! 오! 중유주치고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이게. 진짜요?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첫 맛은 약간 음. 막걸리 먹었을 때향 음. 느껴지는데 삼키고 나서는 알코올 향이 확 느껴져요. 음, 근데 그게 좀 거북한가요? 그냥 과학실에 있는 알콜을 마신 느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따갑고 어. 뜨거워요. 근데 나는 확실히 알코올 맛 덜한데? 소주보다? 어 그래? 난 알코올 맛이 왜 이렇게 많이 난다고 생각했지? 미지근해서 그럴까 근데 그거는. 아 그래? 그리고 단맛이 1도 없네요. 그리고 약간 소주랑 다른 게 어떤 향이 있는데? 박카디 냄새인데, 박카디 냄새? 저코 향이 나요. 먹었을 때보다 향기로 이렇게 냄새 만났을때 향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요즘에 굉장히 핫했잖아요. 사람들이 끝맛이 완전 깔끔하다. 네. 걸로 되게 많이 얘기를 해줬었거든요막알콜 아. 향이 안 난다 이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술인데. 네. 근데 그막 뒤에 아! 하는 건 없어요, 음. 딱히. 딱 삼키면 끝나는 그런 깔끔한 맛? 이게, 이게 만 6천 원인가 하잖아요. 아. 만 6천 원. 아이어트도 그냥 무난해요. 별점을 한번 표기를 해볼까요? 5점 만점에? 저는 일단 1점이고요. 네. 이게 증류주다 하고 인지하고 먹어본 건 처음인데 네. 생각보다 알코올의 향이 너무 심했고 막걸리 향도 나는데 그러면 좀 도수 약한 막걸리를 먹을 것 같아요. 아, 아. 저는 이거 5점 만점, 4.8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 4.5점. 사실 만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도 9.6점 드릴게요. 5점 만점이에요? 네. 4 5모자 일단 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다음 소주들을 한번 평가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응, 뭐야? 저것도 예쁘게 생겼다. 우리집에 화병으로 가져가고 싶게 생겼어. 아, 그래서 일품진로입니다. 방금 원소주는 좀 클럽에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이면 얘는 이제 한성식 집에 있을 것 같은 음. 디자인인데 얘도 똑같이 쌀중류식 소주 워딩이라고 해요. 그리고 도수가 25도. 이제 스위스 조금씩 모아야겠는데 그러면? 어 어때요? 이게 더 독사 향이 더 강한데 아까랑 비교해서 진짜 아, 뭐랄까 니스 니스라고 하나? 아! 그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일품질로 한번 마셔보죠 <놀라> <놀라> <놀라> 얘가 더 다른데? 아... 더 달죠? 아... 저 원소주 별점 다시 먹일게요. 5점 한점에 5점일 것 같아요. 와 진짜 다르다. 어, 그니까 깜짝 놀랐어. 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원소주는 되게 퍼져서 들어오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오늘 느낌인데 얘는 되게 뾰족하게 들어왔어. 진짜 원 소주가 제일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 지금. 저는 증류주를 좋아하나 봐요. 아,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가? 되게 물같이 깔끔해요. 그리고 약간 그 고량주 먹었을 때처럼 약간 타는 느낌이 난달까 효과? 아니, 근데 이거 피니시가 좀 짧아요. 향이 아주 오래 먹었지 있나나요. 음, 음. 방금 원 소주 좀 길었잖아요. 네, 맞아요. 얘는 피니시가 좀, 좀 적어 가지고 깔끔하다. 원 소주보다 3도가 높네요. 원소주 22도야? 진짜 높다. 근데 높은 거에 비해서 솔직히 알코올랑 별로 안 어, 난다니까. 어, 그거에 비하면 진짜 맛있는데? 아까 먹었던 원소주는 과학실에 있는 알코올이었다면 이건 진짜 공사장에서 필요한 알코올이 그런 느낌으로 더센거 같아요. 5점 만점 몇 점? 2점. 나 이렇게 딱맞았는데가 이런 거 진짜 별로 안 좋아. 나는 한 3점. 무난해요. 저는 이거 5점 만점에 4점 드립니다. 8점 8점 드릴게요. 5점 만점이에요? 네. 네 사장님! 소주 한명 주세요. 아, 귀여운 친구가 왔네? 이름이 뭡니까? 화요 화요입니다, 화요 뭐야? 17도 화요 17이어서 17도인가 봐요 아... 화요는 전통 도자기의 면과 광주요에서 오리살로 정성들여 빚어낸 맑고 깊은 맛의 등류소주입니다 맑고 깊은지 한번 볼게요 좋아요 향 아, 향은 향 좋아요 향은 좋고 좀 상큼한 느낌이 있어요 좀시트러스느낌 나는 것 같은데, 나 맛있다! 오! 안 먹고 먹다가 이거 먹으니 그냥 물인데요? 그러니까 <웃음> 그냥 물인데 이거? 진짜 물인데? 지금 먹은 것 중에 알코올랑 제일 안 났어. 너무 맞는 말이지만. 맞아요. 애초에 도수가 낮긴 한데 그냥 맹물 느낌? 아, 먹어볼게요. 안 먹었어요? 어, 근데 진짜, 어, 알콜 맛안 난다. 솔직히, 소주보다 알콜 양이 안 나요. 알콜 양 싫어서 소주 못 먹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이거 먹으면 다 버린다. 확실히, 아까에 비해서는 거부감이 진짜 덜 하고, 이거는 진짜 원소주랑 음. 일품 진로에 비해서 알콜 양이 거의 안 나요. 어, 어, 맞아요, 맞아요. 확실히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소주보다는 좀더 시원한 느낌이에요. 먹는 김에 있어서. 이것도 부드럽긴 부드럽거든요. 근데 원소주는 진짜 뭔가 막이 형성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었다 하면, 이거는 이거 자체가 그냥 부드럽게 지나가는, 흘러나가는 지 느낌이에요. 그냥 깔끔 그 자체라고 볼수 있어요. 음, 음. 아, 이것도 4.8. 증류주 유진이와 같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거리낌 없이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술인것 같아요. 되게 좋은데요? 저 4점이요. 저도 3점. 그냥 깔끔하다, 그냥. 전 얘도 5점 만점에 3점. 사장님, 여기 소주 한병더 주세요. 진짜 소주같이 생긴 게 오네? 아어 뭐야 진짜 소주야? 진짜 소주야? 참이슬! 이거는 식품 유형이 그냥 소주입니다. 파이오에 비해 0.5도 낮고요. 16.5도입니다. 얘는 뭐 적힌 이 많아요. 정제수 주정, 과당, 효소처리, 스테비아, 에스, 에리스티톨, 토마틴. 다른 거도 쌀만 적혀있잖아요. 아 스테비아 들어가네? 효소처리 스테비아? 처음 알았어. 저는 참이슬이랑 처음처럼 막 이런 거다 구분하시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전, 저도 못하는데? 근데 시킬 때뭐 참이술 주세요, 왜 처음처럼 주세요 하는 거야? 도수가 조금씩 다르고 저는 그냥 아빠가 참이술을 좋아해서 저도 참이술 먹어요. 이제 술 가격도 주점에서 소주 6,000원, 일주 5천원 이렇게 하나 난대 이게. 진짜로? 가격이 오른대요. 옛날에 3천원이면 3,000원 한한잔 먹거리였는데. 참이술을 한자로 하면 진로인 거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죄송해요. 아무 향도 안 나요, 아무 향도. 가겠습니다. 근데 엄청 달다. 엄청 단데? 아 그러네. 아 근데 확실히 감칠맛이 있네. 목이 따가운데요? 어 이거는 알코올 냄새가 알코네요. 그냥 진짜 순수한 알코올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다른 건좀 막걸리 냄새도 났었고 아.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술그 자체가 아닌가? 이게 음. 근본인가? <웃음> 아까 화요보다 맹물 맛이 덜 나죠? 어, 뭐, 이거 무슨 일이세요? 치했어요 음. 근데 앞전 중류주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그 알코올 향은 엄청 압도적으로 있고요. 다른 중류소주랑 비교하자면은 차미슬이 저도 확실히 맛있었어요. 오히려 친숙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근데 원소주가 진짜 맛있다. 생각해보면은. 지금까지 먹은 술 중에 원소주 담으 얘가 제일 난거 같아. 어 근데 나도 지금 딱 그거였어. 음. 원소주가 진짜로 되게 풍미로웠어. 술 중에서 되게 풍미로웠는데 그 다음에 먹었던 일품질로는 진짜 너무 알코올 향만 푹 나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화요는 진짜 물에 소주 탄 맛이었어요. 풍미가 전혀 없었어. 한 가지 맛만 나는 느낌이었는데 다시 소주를 먹으니까 굉장히 지금 다채로운 맛. 그리고 원소주가 정말 대단한 점은 알코올이 이 친구보다 5.5도가 높은데 얘랑 거의 뒤끝이 비슷해요. 끝맛이. 맞아. 아까 원소주 만점 때렸거든요. 이 친구 4.5점 드립니다. 0.01점. 와 아, 나는 소주를 네. 먹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이해가 안 않아요. 안 나, 이해가. 저 취해요. 이렇게 이제 증류주랑 원소주 그리고 그냥 소주도 먹어봤는데요.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형님? 참이슬이죠? 아니, 화요요. 저는 개인적으로 술은 단맛보다는 향으로 먹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향이 좋았던 화요. 그리고 음. 2위가 원소주예요. 저도 화요 1등, 원소주 2등. 나, 나 아까 어지러워요 저는 중류주를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뭔가 맛이 더 풍부하고 어허. 깔끔하고 더 즐겨 마실 수 있는 쪽은 중류주였던 음.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소주를 먹어봤는데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컨텐츠를 기획해주신 분께 누가 누가 기획하셨어? 너니? 아 소주 좋네. 근데 어지럽다. 나 진짜 어지러워. 또... 어, 여러분도 예, 증류주 많이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면서 유진채쿠베 증류주 알아보기 대성공! 네, VAMOS! 야, 야 동문아 살짝 좀 알겠다 하자 나도! 웃어줘 날 보고 환희 더파 그만 먹어. 야, 야, 네? 그만 먹어 아니 이거 지금 다 먹으면 이따 못 먹어? 말라고버